이제 우리가 심병,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는 심병이 됩니다. 이 심병이라는 것, 신자 자체가 귀신 신자입니다. 그러면 귀신에 의한 병이다, 심병. 신병. 그러면 심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아까 세 가지 얘기했지. 심병에는 우리가 이렇게 크게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병이 개인에게 오는 요인들이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이 신병이 올까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봐야 돼. 누군가 있잖아. 체질적으로, 어, 오는 신병이 있겠나? 그거는 없다, 이 말이야. 체질의 신이 체질적으로 오갖고 되는 것은 없다. 단지, 우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체질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 체질은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체질에서 배운 첫 번째 이 유전형 체질이다. 유전형 체질의 전제조건은 첫 번째는 유전형 체질의 전제조건은 윗대에 무조건 이런 건더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윗대에 무조건 건들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유전성 체질에는 크게 두 가지 이 체질적으로 유전성 체질이다 이거는 위에 있을 때 윗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소위 칠성줄과 신줄이 있다 칠성줄과 신줄이 있다 칠신, 칠성줄의 그거는 영혼의 줄이다 영혼의 줄 내가 탄생과의 운명과 이거는 영혼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생과 내 운명에 의해서 이런 칠성줄로 연결되어 오는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 신줄은 우린 가족 윗대 조상으로 인해서 조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유전성 체질과 비유전성 체질은 똑같이 아무런 조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신병이 침투하는 데는 유전성 체질로 침투가 훨씬 좋겠지. 요 그러면 신줄과 칠성줄의 차이는 뭘까? 이거는 타고난 운명적으로 나는 그런 신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구말때나 무속의 길을 가야 되는 특징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신과 친한. 그런데 이 신줄은 어떻게? 우때 조상에서 이런 신을 모시다든가. 누구말따나 이 길을 간 사람이 있다든가. 자, 이런 신의 길을 간 사람이 있다든가. 누구말따나 신줄 단지를 누구말따나 신주단지를 했어. 그지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다든가. 이것을 모시고 있지 않았지만은. 이런 신과 관련되는 행위를 자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신이 벌써 우리 가족 속에서 이 참복을 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명탐 없는 사람옆 없다. 없는 사람은 없는 거요 그럼 우리 크게 나누면 내가 타고날 때 이렇게 되는,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시집단지나 이신주단지나 이게 무속의 길을 갔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존재할 때는 이 신줄과 이 영혼줄로 타고 돼칠근이 칠성줄과 이런 귀신줄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들 몽땅 타 어떻게 그런 줄이 그런 줄이 좀 밥은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전부 다 유전성 체질이니까 다 그러네요. 이 타계. 있 그렇게 <웃음> <웃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왕도야. 이게 기까지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그거 하나, 우리는 혼하다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내가 이때까지는 이 귀신 이야기를 잘 못하고 이게 참한 분이라 한다는 사람들이 뭐 맨날 귀신 타령이라도 하고 이래가고 되죠. 이제, 이제는 책이 됐어. 비체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귀신 야기를안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여기까지 왔겠나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든 이것이든 이것이든 셋 중에 하나는 거의 걸려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어저께 온 사람은 뭐먹까 어제 상담을 온 사람은 이거와 이것이다 이것과 이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과 이것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는거 그러면 우리는 자 신을 제가 관을 해도 되겠나 신은 받으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가만히 있어도 오게 되고 자기가 그하게 되면 따라 내려오고 이것은 어떻게 대물림을 하게 돼 있어요. 주로. 그런데 이것이 극하게 가는 것이 여자 쪽으로 많이 간다 자 무당 원래 여전, 여자가 무당이잖아 남자는 무당이 아니라 척자 그러면 남자는 분명히 남자가 무당이라 했다 하더라도 무당이라 했다 하더라도 여자같이 이렇게 신을 잘 본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어 너무 집에 가고 조상을 부르갖고 정말로 신발을 갖고 있는 이런 무당이 잘 되기 힘들다는 남자들 남자들은 어떻게, 해? 지 앞에 있는 거, 누구말잖아 뭐, 부서 뭐 사다 보게 되면 앞에 와갖고 있는 거, 막그 다음에 하는 거, 이런 것은 볼수 있어도, 그 진짜 무당같이 먼데 있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던 거, 오지 않았던 이런 조상 부르고 이런 거는 여자들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무당이 여사라는 거야. 그러면 이대물림을 어떻게? 해? 주로 이 여자쪽으로 아주 많이 대물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인데 갔다 가면 이거는 무조건 백방 우리는 어떻게 해? 신빙이야 신심 신빼. 신기와 신폐 남자인데 가게 되면 무조건 신폐이야신빙 신빼. 그럼 우리가 이거 봐봐요 올바른 무단중 전부 다 여자들이 다 하지 남자들이 올바른 강도가 별로 없다 이. 그런 근속으로 배워서 한 거예요 배워서 그 순간순간적으로 하는 거. 이것이 주로 많아요. 뭐. 자기는 뭐, 어라도 막서 소리 빵빵 치섰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행위에, 누구말잖아 이거 하늘에 있 누가 신의 그 이야기를 올바나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그런데 응. 우리는 만담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그 한자로 딱 풀면 그렇다 했잖아. 그치? 한자 어떻게 신댔지? 격자가 어떻게 쓴댔노 격자는 어떻게? 요렇게 해갖고 볼 견자를 요렇게 딱 갖다 이을다 그지? 무당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우리는 격자를 했다. 이것이 남자 무당이다. 이게 격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병에는 신병을 우리는 고치라 하면 신병을 고치라 하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무조건 귀신에 빼버려? 귀신 무조건 대체 해 아니 에도보이지도않은건 몸뚱아리도 없는 귀신을 인간이 어떻게 이겼노? 자기가 혼자서 자기가 무슨 도인이라고 내가 뭐 귀신을 다 쫓아준다 그거는 혼자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100% 크지 말이다 혼자서 어떻게 하는거야 신은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무슨 몸뚱하니어그것 어? 신을 다 쪼건단 말이고 자기가 그러면 자기 혼자서 다할것 같으면 신병 을들여갖 고생하는 고 사람 한 명도 없게 정말 없는 거야 그거는 참 사람들이 무지해 가지고 그게 참 답답하다 보니까 속고 속고 속고 속혀간 거야 그래서 혼자서 뭐 내가 기신 다 대줬다 내말나 들으면 된다 네가 하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는 100% 거짓말이 근죠 100%에서 좀 심했나? 그건 무조건 100%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도 모르니자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귀신을 대적할 수 있을까? 귀신을 알고 귀신을 다룰 수 있고 귀신을 할수 있다는 사람은 누가 할수 있을까? 귀신만이 할수 있는 거야. 귀신은 누가 볼 것이고, 귀 지가 귀신이 아니면, 그러면 결국 지가, 뭐, 귀신이 뭐, 보인다 해서 하는 건 전부 지가 귀신이야. 귀신밖에 없잖아. 귀신, 보입니까? 안 보이지? 보이면 안 돼, 함부로. 아무나 귀신이 보이고, 가다가 귀신이 보이고, 저 집에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렇게 뭐, 애기가 붙어있고, 저 뭐, 이런 소리 하는 건 점도 아니. 무상도 아니고 접신하는게 아니라 지눈이 항상 보이고 이런거는 그거는 무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신기야 신기 그거는 귀신기야 귀신기 누구의 그 귀신이 보일 말이야 귀신이 어디있는데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까? 인간은 없다 인간은 없다 이 말이야 인간이 어떻게 귀신을 고칠까? 귀신 떼 난단 말이고 인간이 귀신일 때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웃은 이야기다 그럼 이때까지 봐봤잖아. 그때는 더 겨츠서면 이 세상에 귀신 붙인 사람이 하나도 없겠지. 교회가 되든 뭐 절이 되든 뭐 어떻게 무속이 되든 이 귀신들이 사람이 워낙 나 많잖아. 이런 문제는 어쨌든 해결하겠지. 뭐 가가끔 눈 맞다나 가정 뭐 한데서 귀신 뜬 데서 뭐좀 패프고 뭐 이런 귀신 왔다 야구 좀 맞았고 뭐그 죽고 부 하기도 하고 이런 짓이 참많데 귀신이 몸에도 안되는데몽지이 갖고 펴면 어디 맞겠냐고 사람이 맞겠지? 보이지도 않은데, 목둥아리도 없는데 귀신 펴갖고 귀신이 아프겠나? 아파요? 귀신 멈둥아리도 없는데 폈다고 해거 맞겠나? 나아 응? 나다. <웃음> 그래서, 이 귀신 못지 보면 귀신을 채치를 하는 거야. 그 사람으로도 귀신을 격리시키는 거야. 아, 귀신이 삶이나 나의 삶이나 똑같있잖아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삶과 귀신의 삶이 똑같으면 귀신이 어디 있겠나? 응? 귀신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거야, 바로 옆에. 귀신이 어디, 인간의 삶이나 이거는 똑같으니까 눈에 안보일다는 의미지, 귀신하고 같이 사는 거야. 가다 보면 귀신하고 부닥칠 수도 있고, 귀신이 피해 수도 있고, 귀신은 몸뚱아리가 뭐 없으니까 있어도 우리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누가 말하는 귀신이 잘 보이는 사람들, 은 옛날에 마스님이고, 이 교수님 항상 그거, 옛날에 그 저쪽에, 그한 분이다 한분이 자기가 뭐 귀신이 박으니까 그럴까 이거든 일반 사람이 이 기도를 잘못해갖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한 발짝도 못 간다는 거야. 하도 받치고 귀신이 많아고 하도 바치고 못 가는거야 아무것도 못 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귀신의 흐적거리는거야 허적, 그러면 우리는 이 귀신을 보치면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귀신이 어떻게 들리는지 찾아야 되는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거야 귀신이, 귀신이, 우리는 크게 귀신이 붙여갖고 숨을 수 있는 것은 무당밖에 없다. 그제? 올바른 무당. 에이? 귀신이 붙여있는 것은 올바른 무당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자. 에이? 부처님이 있냐? 가사람인자 갖다, 갖다 붙겠나? 하느님 갖다 붙겠나? 응? 저 박수 에 사람들은 좀더 착각 속에 있는 게, 하느님이 혼자밖에 없는데, 그거 와서 말하고 붙을 것이며, 부처님은 그거 와서 말하고 붙을 것이고, 성님. 누구 말자는 뭐, 간호장군이 뭐, 어떻게, 중국에서 지금 나라도 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왜 한국까지 오갖고 붙어 있겠노? 그가 큰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건 백뭐 100% 거말일까 아이가. 우리가 논리상으로는, 죽은 사람은 다시 안돌아온다는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무당이 되면, 올바른 무당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무당가 하게 되면, 올바른 두 개는, 하나는 우리는 조상신일 것이고, 그제?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해한 것이 이것이 정말로 무당의 길을 가고 있는 이주장신이지 그제? 이, 이 우리가 뭐, 뻔한 남이 도움을 드는 것은, 우리 조상이 남아있어갖고, 조상이 내가 도와줘갖고, 조상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칠성주도 어쩔 수 없이 타고 내려오는 거야 최성주로 타고 주로 많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뭐 나머지는 어디 가서 이 주장신 정말로 올바른 신을 받아들여고 가는데 쥐가 올바지도 못하는데 넌무 올바른 귀신이 어디서 오겠노 올 수도 있지 스스로 내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것은 이두 가지만 섬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섬을 수가 없다는 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 가겠노 좀조식병되고식기되고뭐 빙이 되고 하는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어디서 알까? 무조건 오는 사람인데 무조건 뭐 해보지도 안하고 무조건 왔다 해 자꾸 너희 집에뭐 있다 해 자꾸 귀신 타라기나 누구만나 그것이 바로 귀신 신하나 가먹는소리다 무조건 <웃음> <모두, 웃음> 자기가 앉아가지고 총리를 해가지고 조상들한 불러보고 이. 뭐, 따라온거냐우리아 알겠지, 그지알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들이 왔다면 이것을 풀 때는 어떻게 해? 우리는 귀신 퇴치를 해야 돼, 그치? 귀신 퇴치.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쪽에 누구말따라 테마라고 하는데, 그지 테마 한다고 해가지고 테마 된 사람이 어딨노? 테마 한다고 하는 사람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 지가 귀신이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예를 들보 보자 귀신이 귀신을 쳐낼 수 있겠나? 지업귀신이다 그럼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 귀신은 붙어 있는데 귀신을 쫓을 수 있으려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쫓아낼까? 제정신을 들어간다. 응? 제정신을 들 아니, 쫓아내는 거, 남사람이붙이는걸 쫓아내는 방법야 귀신하고 씨름을 해갖고 쫓아낼까? 귀신하고 또을까사을 해갖고? 아, 귀신 몸뚱아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자,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 내가 12년 동안 부산에서 태백산 갔다 오면서 하진 흑이선을 지나게 되면 장사해수욕장이 있어. 하진 흑이선을 지나서 장사해수욕장이 그게 귀신의 집이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있는데. 거기 갔다가 온갖 사람들이 다 하고, 선임부터 목사에, 무당에, 이러기까지, 그 옆집은, 음, 패션이 있어요패션 장사가 잘 돼. 여기, 조그만길 하나, 여기, 여기 바로 귀신의 집이 있으니까. 여기에 온갖 귀신을 본다고, 패션에는 정말로 잘 돼. 밤에 귀신, 어떤 귀신 가고, 뭐 귀신 붙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거기 가서 귀신이 돼 이긴다고 해갖고, 테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귀신이 붙어갖고 아무도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 이야기자, 그거는 내 들은 이야기지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이제, 저 미국 갔었어 10년 넘너희게 됐는가. 그래서도착되고 누가 또 대신 샀는가 봐. 그래갖고 뭐 고치다가 또 어떻게 귀신이 지금 손을 못 대는 거야. 그것도 폐허가 된 거야. 또 그래갖고 몇년 동안 또 입고 뭐 간만 붙이고 뭐 했었으면 또몇년 전에 누가 또 샀는가 봐. 그리도 술이 좀 하는 것 같으면 또 망해가지고 또 그런 일있는거요 지금도 또 폐허대가 그대로 있는거에요 내 집은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내가 솔직만해서 약속을 했다 내 네, 누나 내가 정말로 천불인 같고 이렇게 가면서 수련사 50명만 되게 되면 50명만 되게 되면 내 일주일 동안 이 귀신 퇴치를 해갖고 이 자리를 우리 수빈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내 그런 말 했다. 그럼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되게 되면 그 모든 경비를 할머니가 다드니다 응? 음. 그게 행사 그 밥다해준거다해 준다. 일주일 동안 뭐 행사하는데 그거 다해 주겠다. 응? 왜 이렇게 래 걸려요? 응? 왜 이렇게 막고 왜 이렇게 걸려 요 귀신인데 이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잖아. 아, 거기 너무 많았었는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내가 가만에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는 한 일주일 동안 연속해서한 번도 안 쉬고, 내가 50명이를 하는 것은 최소한도로이 팀이, 다섯 팀이 있어갖고, 일주일 내도록 돌리는 거야.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유한무리들이 스포트 해 주겠다는 거다. 그런데 내가 못 하는 거야. 없으니까. 못 만들었어. 50년 어떻게 만들어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귀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거기에는 또 어떤, 또, 어? 장난이 일어날지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다. 좀 이때까지 거기는 우리는 어떻게? 뭐, 텔레비에서도 많이 갔잖아, 뭐, 1박 2일 회사고, 그것도 가갖고, 곰정 뭐라고 치도 왔지 뭐, 무한 도전 회사도 그것도 막 갔다 왔지. 그거 오면 뭐안 되는 거야, 이제까지. 이때까지는 보면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뭔가, 뭐가 문제가 있겠지. 그, 누구말따는 거기에 뭐, 한 명, 두 명의 그옛나 선임부터 목사의 일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뭐, 한국의 대나라나, 무당부터 시작했고, 전다오는전다 포기한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데나 대말이안 된다, 이 말이야. 그기는. 누구말때는 떼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떼거리를 이겨야 돼,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혼자서 가란다고 가겠나? 자, 무당이라 하겠다.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인데 어떻게 하는 행사를 한 거다. 무당들은 항상 빈다. 맞죠? 뭐, 이생 하고, 가, 주십시오 하고, 어 보내달라 하고, 상처리 갖고, 잘못고잘 가라 하고, 이? 항상 빈다, 이 그런데 귀신을, 귀신인데 빌면, 이게 귀신이 쫓게가는건아니데좀 참은, 참는 건 참겠지, 그지? 인간하고 똑같아 했잖아. 사업하다 보면, 내 잘못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 알겠다 하고, 이, 배부르면 좀 참고 있겠지. 그런데 쫓아내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귀신이 저 집에 살고 있는데, 가라, 하면 너무 집에 살고 있는데 그저 하면 가만 있겠나? 가겠나? 저희 몸도 없이 잘 이기는데 그럼뭐 인간은 귀신인데 어떻게 이길니까 이기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아무도 답을 못한다 이 말이야 답을 못한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테마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것도 모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아 귀신을, 사람이 귀신을 이길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무슨 테마를 할수 있겠노?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그러면 내가 뭐, 이거 뭐, 천부경 풀었다 해갖고 내가 이기겠나? 웃기는 어,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이기냐, 이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귀신하고 얘기를 하면 떼거리를 해. 떼거리도 있어도 몸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떼거리만 갖고도 안되는데 말이야. 그거 떨어지겠나? 안 떨어지지. 떼거리 있는데 갖고 뭐하노? 귀신이, 이 인구가 우리 대전이 얼마고? 150만 명? 150만 명이 있어. 엄청 귀신바닥인데. 같이 사는데. 귀신 하나안 가지. 그런데 귀신 도뗄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데. 아니, 누가 귀신을 띈단 말이요너 벌써, 지금까지 다한 해봐. 테마 하는 사람들 귀신이 어떻게 뛰는 거, 어떻게 쫓아내는 거, 안 해봐. 지금 한번 꺼져라, 이라다면 귀신이 쫙 꺼지고 이라니까 야, 정말거 엎드려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 저희가 신이 계급이가 보면 어떻게, 가라면 다 꺼진다. 군대 가갖고, 대장이 야, 꺼져. 이러면 전부, 어, 엎드려 맞춰갖고, 군고들고 운전 쿠션하고, 이럴 줄 아는가 보지, 그치? 그렇게 했나? 그럼 그신뛰져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불러야돼 절대 아, 안 살. 아니 예수님이 있었으면 그. 예수님이 귀신 뛰려왔나 부처님이 귀신 뛰려왔나 그런데 그 답은 여러분들이 들었을때 분명히 들었어까요 응? 여기에 이렇게 온 사람이 여기에 이게 뭐 제를 하러 온 사람이 분명 히 현소리가 있다. 숨도 <웃음> 못실못 따라가도 시끄러워서 귀신이 도망가고 아, 아 귀신이 싫어하는 그 하도 송신해 갖고 예. 귀신도 여기 붙어있지를 못하겠어 귀신 예. 치도 도망가 성질로 예. 가서 뒤로도망간다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다. 그럼 꼭이 경이 아닌 다른 언어로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네. 어떻게 하겠노?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구원업계는 이연적인게 아닌. 근데 일반 다른 언어로 그냥, 뭐, 그냥 그건 아니지 그금도 그, 그, 아무것도 없는 거니 네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이거 귀신하고 같이 잘 놀지 뭐그 그 노래라도 빨리 해가지고 그렇게 노래 해가지고 되겠나? 노래가 빨리 되겠나? 그러나 의미 없네요 중요한 그, 건 경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경이네요. 그래서 <웃음> 우리는 어떻게 해? 아. 자 이것은 경이라는 것은 계속 해갈 수 있는 것이 경이고 그경 속에는 내용이 있어야 돼니 네 귀신인데 가서 야, 이 새끼 죽이려나 이렇게 하고 그 귀신이 약안 받겠나? 잘못을 딱 하게 되면 약다고 보겠지 그럼 귀신인데 대접할수 있는 거 있습니까? 귀신이 갈수 있는 길을 저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골목에 고양이가 찌를 쫓아가면 막다른 골목에 고양이가 찌가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는 고양이 무릎뿐다 이 말이야 그럼 귀신도 무조건 쫓아가면 되겠나? 귀신이 갈수 있는 니네 어디로 가면 된다고 길을 안내를 해줘야만이 이 귀신이 여기서 정신해서 못있으니까 그길 따라가는거야 자 니는 여기. 여기로 가고 어너그 집에 갈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거야 니는 여기 있는게 아니고 여기 가야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거야 그러면 여기서 막 뜯으려고 지가 어디서 면 어떡해 도망을 여기로 가겠지 그 방법이다 그러면 격이라는 것이 뭘까 경이라는 것이이 귀신이 가야 될 길을 알게 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경이라는 거야. 네 니갈 곳은 적이니까 여기서 가라, 이말 우리는 니안 네 가면, 우리는 시끄럽게 안 마. 니갈 네 때까지 니갈길이가까 네 두는 거야. 딱니 네 가라는 거야. 아, 지갈 길을 가까갈수 있어야 갈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벽을 어떻게 만드나? 어떻게 만드나? 그렇게 개인이 이거 이것, 것을 어떻게? 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연 경이 바로 귀신 태치 경이 아닌. 내가 인연이 끼기 때문에 그 귀신 내게 왔는 거야. 그러면 내그 경을 풀어서 여기 인연 따라 온 귀신들이 갈 길을 알려 주는 것이 경이라는 거다. 그런데 경을 그냥 한면안 간다는 말이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물기 여기 있는데 에? 여기 사람이많테 말해요. 모기 많이 물이지? 나도 말이 물이지만. 모기를 쫓으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쫓아야 되겠어요? 모기하면 해도 잘안 도망가잖아요. 그럼 오지 말게 해야 되잖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사람이 옆집에 미운 사람이 하나 있다, 그제? 믿어 살아갖고, 누구말든 아파트 이렇게 짓다는데 한개안 판다, 이 말이야. 그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 그 옆에 대놓고 다른 거다 칩고 거기서 막 공사해보는 거야. 가든 말든. 그러니까 속실하고 길도 없고, 뭐, 불편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 또뜨 가더라, 이거. 이때까지 안 눕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 길을 내다가 정합의 안 하고 고사하고 이랬으면 놔두는 거야. 놔두고 공사 대보는 거야. 이? 고음을 빼놔 놓고 공사 다해버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하도 시끄럽고 골치 뭐 아프고 연기 오염 눈만 따라 공장 옆에 찌갖고 막 연기 갖다 붓고 시끄럽게 해갖고 소에서 잠도 못 자게 하고 이럴 뿐면 어떻게 되겠다 꼴리천사각까이야 그럼, 그럼 귀신은 어떻해 너무 적기 때문에 완전 안 놓고 그치? 그러면 사람 우리는 혼자서 안 되니까 떼거리로 하는 거야 야니안 끄지면 니안 된다 하고막밥대들어막사우는게 막 견갑고 형을 갖고 한분 이해하고 어떻게 이 속질을 해갖고 내갔기는 아, 내 여기입니까? 물어보는게내길 갈까요?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렇게 그러니까 빨리 빨리 빨리 가라 밥먹고 그럼 이 아가 이따 가는거에요 그런데 갔는데 이 귀신이 또 돌아온다 이 말이야 돌아온다 이 말이야 미련이 있으니까 또자 이런 범죄적이 보면 섭성이 있어요 살인자들이 이때까지 그 관찰을 하다보면 그건 통제지만 살인들이 자 자기가 살인하고 사고를 치는거고 지가 도망갔다 이 말이야 도망갔는데 항상 그 주변에서 어느 해결될 때까지는 다시 돌아오는 핵성을 갖고 있는 100% 여자가 여기서 살아나면 저 태평양 돌다가 또지난데로또 와! 하면 또 온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핵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귀신이 이쪽 갔단 말이야 거갈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더 좋은거야 그럼 귀신이 친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 귀신은 아까 전에 어떻게 이신표은 머리에 빌리 좋다 했잖아 귀신이 나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있으면 요만큼 이 전세를 준거야 그러면 여기 다 귀신이 못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니, 어떻게 해야 되겠 전세 없다! 전세 없다! 방이 없다! 말이야, 오지 마라! 방을 안 내놓는 거, 방이 없는 거야! 방을 막아 푸는 거야! 그럼 해갖고. 푸고 내고, 방을 내놔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이것을, 이것을 방이 없다! 이렇게 해. 렇지 이 방이 없다 해야말이 귀신이 뭘를까이가야난 가고 싶다 이 방이 없어서 안된다너기집에 가라 그럼 막몇분 하다 보면 지치고 가겠지 그 외쳐선사 다가세분 동안 찾아와가지고 세분만찾아가네번째는갚으더라나 그지? 들었지? 부산에 부산에 그그국민시식하고 들었잖아 3일 동안 밤새도록 찾아와갖고 대구리 찾아와갖고 어더만은 3분 동안 잠을 안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잠을 안자고 있고 낮에만 자고 잠을 바 있으니까 그뒤는 이제 안오잖라는요그집부터 사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이 귀신을 떼고 나게 되면 나는 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바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다 영혼을내 수준에 갖고 병방을없애푸는 거야. 그 빈방에 물 경전을 갖다 놓고 못오게 하는 경전을 갖다 놔놓고 그걸 채워버렸고 방을 없애푸는 거야. 그래서 기도의 힘이 거기서 필요한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목이 우리 태, 목이 대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모기가 지금 우리 퇴치하는 게 이때 말이야, 그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 소리를 땡땡땡, 그리고 사람은 잘 잊지 못하 그래갖고 모기를 쫓는 거야. 지금 누가 있잖아. 그냥 총법 비슷하게, 그음파를 쏘는 거야. 시끄러워, 송신입니까? 모기도 못 잊는 거야. 그냥 지금 도망가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여기 스님들, 선임들, 귀신들이, 선님들이 오고, 생님도 오고, 우리 귀신들이 사람도 오고 그걸 귀신을 퇴한다고온 사람을 갖고 이거 하다가 구경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전부 내뺏프 잖아 내뺏는 사람은 그게 귀신다 붙어 있다는 소리 그럼두번에 하도가 내뺏프 잖아 맵 네. 행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귀신을 떼야 되니까 그게 거까지 앉아 앉아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귀신들이 사람은 못 앉아있어가지고 전부 내뺏프 잖아 송신해서 못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앉아있는데 왜 자기만 못 앉아있겠나 예, 못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귀신 들리는 거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겨우로 막떼그시로막뭐이게 도망가도록 해야 되는 거야요 싸움 할때 그렇게 싸움 할때 안녕하세요 내가 한번, 한번 벌려볼까요 내가 니까요니가다 이러면 되겠나? 싸우 되겠나? 이 새끼 죽을래 하자 보면 열받아갖고 막치고받고 코피 뭐 내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뭐 싸움 많은데 조용히 해갖고 싸움 많이 해볼까요? 해보십시오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 하겠노? 귀신하고 그래붙들갖고 싸움 되겠나? 이길라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떼내때가 해결되는게 아니지 빌어갖고 이익하겠나? 그럼 내 외출 잠깐 하고 올게 니 시끄러우니까 내뭐 잠깐 지금 막갱이 너무 많이 치니까 내가 좀손질하게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밥을 더 먹고 갔다 오는데말이지 갔다 오는 갔다 거야. 그걸 마춰보면 그것은 을권이야 그, 그, 그런, 그런, 그런 거말 했잖아요. 지금 뭐, 맨날 얻어 터지는 게, 저뭐 문제 생겨갖고 뭐 문제 생기는 게 그거잖아. 뭐 효과가 있어야 아무것도 안할 텐데. 효과갖고 돈만 잔뜩 주춤만씩 받아갖고 사고들 면뭐 맨날 뭐, 저, 많이 안 많이 해갖고 그찮사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만일 내가 빙의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이 빙의가 온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아, 조상신이 왔는지, 이쪽이 왔는지, 뭐저 집에서 왔는지, 위에서 왔는지, 기도하다가 왔는지, 누구말짱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어, 언치 갖고 왔든지, 뭐 조상집에 가서 붙어 갖고 왔든지, 무당이 시래가 가지고 왔든지, 그렇게 굿을 말하기 때무당이지다실리 부르는 거지. 무당이 빡 아, 부른다, 이 말이야. 도장 풀을 거야, 그러니까 풀어가고 잘못되면 냄새 은지 풀는 거는 약한 면 전세가 좀 전세 전세방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원래 푸는 거야, 아니다.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빙이 현상이 많다면 신기도 많고 어쩔 수 없잖아,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이 그런데 이거는 무당도 효과는 있다 말이야, 참 생각해봐요. 을 귀신이 열받아갖고, 와, 하는 일이 안 되게 만든다, 이말이 그제? 제발 아, 자꾸 노는데, 아이, 저좀 봐주라. 지금 이만큼 상처에 났으니까 좀봐주라봐주면 그거 사, 뭐, 봐주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거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거는 같은 거니까. 야, 그, 우리 생각을 해보자. 저 사람하고 막 사업하는데, 야, 우리 좀, 좀, 봐, 아는 사람이 오갖고 좀 봐주라, 하면, 그 슬금이 넘어가잖아, 그지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을 넘어가는 거야. 거기 바로 굿이라는 거야. 그런데 계속 하다보면 조상 자꾸 불러갖고 조상만 부르면 괜찮아요 그는 없는 것까지 막 따라온다 이말이야따라갖고뭐 어떻게 붙어보면 설만한게 붙어보면 괜찮겠지 누군가 다 도사가 돼 이런 곳알아나 이런 사람이 붙어보면 좀 낫다 이말이에 그치? 따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이말이야 여기서 아무리 대그리를 붙어갖고 떼줬다 하더라도 여기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이 뒤에는 아직 백탈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은 벌써 전부 다됐잖아자 김치교 잘 됐지 자 김수일 잘 됐지 저쪽에도 잘 됐지 저쪽이 어떻게 옛날에 그거 어디가전 친구들 잘 됐지 전부 다잘 됐잖아 그 뒤에 다른 것은 어떻게 이게 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내가 더안 붙여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는 또 어디서 또떼겠고야니 배고프지? 그래 내 배고파요? 아이고 부처님 해보면 끝나버린거야 그치? 해보면 끝나버린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보냈는데 떼냈는데 독이 되면 이 귀신은 어떻게 꼭꼭 숨을 거 아이가? 한번 할때 엄청 끝내야 된거야 한번 할때 완벽하게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두 번째 이 붙어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꼭꼭 숨는 거야 눈물 때는 꼭꼭 숨으라 이런 때 보면 어떻게 너무 쉽지 않은 거야 너무 이제 이 종교에 심취하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신이 온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조상신을 가계를 타고 가계를 타고 많이 내려온다니 그 다음에 이거 재물림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잘못하든가 수련을 잘못하든가 이런 거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는 귀신이치고이 귀신하고 인연이 돼 갖고 이것이다 그러면 결부이 빙의한 사람 많은 사람 일단 보면 뻔하잖아 자기 혼자 산에 기도하러 가고 자기 혼자 기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전을 내러 오는 사람들 왜서 우리 조상에서 뭐지어다짐못시고 이렇게 오는 데치나 알람 대다 갖고 힘들어 갖고 오는 사람들 그래 얻어 가지고 어떻게 덜렁붙은 사람들 그다음에 군말 하다가 문제가 생기갖고 이 애도 나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다 이런 게 신상이 있잖아 그종기에 심취해갖고 아져갖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자고 치고 훅 치고 견가리치고 노래 한 판하고 막. 밴드 갖고 막 두드려 붓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난리 난리나잖아. 난리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때게구 때, 찬고 치고, 뺑가리 치고, 구치고 하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밴드 잖아 놓고 막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지신신인 사람은 시끄러워서 어떻게 손실하게 할게 있겠노, 그런데. 같이 따라서 숨 쉬겠나? 뭐라뭐 나이트클릭 가갖고 춥주는 어? 거야. <웃음> 그렇지. 그런데 이 보통 제주 매드실로 가갖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노?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일반 사람은 거기서 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속에 다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귀신 프리플을 하게 되면 이 귀신 프리플을 닦고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어떤 기신이 어떤 형태가, 어떤 용도로 붙어 있다, 이거 딱 알잖아. 알고 싶지? 기회가 되면 가겠 그것이 바로 기신수라는 귀신수. 우리가 푸는 데는 운명수, 인연수, 이런 귀신수가 있어 이것을 보게 되면 기신이있요 자, 예를 들면 젊은 놈이 하나 붙어 있다. 내려가면 젊은 망자가 하나 붙었다. 이놈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아는데 이 말이야. 길가에서 죽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엄마 자살을 했든지, 뭐 사고가 나고, 막해딩을해가지고 죽었는지, 다 안다, 이 말이야. 이. 근데 우리 원장님은 알아서 지금 다가고모 웃기다, 이. 대충 말하고, 그지? 그래 보면 안 된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웃음> <응>? 흥미로운데요? <웃음> 흥미로운데요? 아니, 사실이 그렇다. 우리는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잖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숫자의 법칙에 따라가고 귀신도 풀이야만이 그게 학문이지. 이거는 못 풀고 이거는 풀고 그게 무슨 학문이고? 그럼 우리는 귀신도 풀고 인연도 풀고 운명도 풀고 체질도 풀고 강융도 풀고 뭐 단풀린 게 없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바로 학문이지. 이거는 풀고 저거는 못 풀고 뭐 이건 무슨 학문이고 그거뭐 무슨 대떡이지? 응? 그 사람 죄를 지낼 때는 죽은 날짜를 피지만은, 이게 붙어 있는 거는 그거 모른다, 이말 뭐 어디서 붙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풀어내는 거지. 자기 인연주로 풀어내는 거지. 응. <웃음> 이해를 예, 공부만 한다. 공부만 하는 이유를 알겠지? 기시지는 기신수 타운스와이가 두 자리 숫자라 했잖아, 두 자리 숫자. 10일부터 88번까지 했잖아. 11번부터 88번까지 있다 했잖아. 이거는. 우리 운명수는 4번부터 36번까지 있고, 인연수는 1번부터 9번까지 있고, 귀신수는 11번부터 88번인데, 귀신, 곡칼로르시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없다 얘기했지. 그제? <웃음> 연결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상하게 들어있다는 거다. 귀신, 곡칼 수. 귀신, 곡할 수는, 그렇게 11번부터 88번까지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막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돼. 그래서 귀신, 곡할 수, 귀신수라 안해지뭐안 되는 짓데풀 법은 전못 들었어. 풀 공부를 안 했다 인식은. 공부를 잘해 야 지금 공부를, 공부를 못할게그렇지잘자 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귀신을 채내고 귀신을 해결하는 거야. 귀신도 모르고 어떻게 귀신인데 어떻게 이기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귀신을 잡을 것이 말. 귀신인데 이거 맨날 재산만 지내가고 밤만 죽었고 어디 귀신 배풀었면 어디 가겠나 가락해속 가겠나. 안집에 대해서 못 같이 뱀을 짓그면 조금씩다가, 이제, 너무 이런 거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침술법, 뜸법, 수지침법, 뭐, 그 다음에 사열법, 부항법, 이것을 지금부터 늦더라도 한다. 이제.